이제 마지막 시간 보죠 힘내시고 우리 공부하러 왔으니까 마지막까지 유종의 미를 거두고 자 우리 지난 시간에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내용이었죠 현금 흐름 분석 우리가 암기할 게 있었어요 영업 현금 흐름 외워야죠 자 다시 한번 떠올리면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웠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이렇게 외웠고 가로로 쓴다 그랬어요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후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건자이 부채서비스액을 이건 원리금을 얘기한다 그랬어요 원리금 꼭 외워놔야죠 이걸 외웠는데 이 원리금 부채서비스액이란 단어가 무슨 뜻인지 모르면 이건 문제를 못 푼다 그랬어요 그래서 부채서비스액은 원리금을 얘기하고 원리금은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다 중요하죠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이 원리금이고 같은 말로 저당 지불의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 한다 그래서 원리금과 똑같은 말 부채서비스액이라고 하고 그래서 부채서비스액 원리금 저당 지불의 월부금이라고 하는 걸 반드시 외워야 된다 그랬어요 외웠어야 되고 머릿속에 자 그래서 계산을 이렇게 내려간다 그랬죠 이렇게 내려가서 각각을 구한다라고 했고 이 소득세인데 이 소득세 영업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 그래요 영업소득세를 줄여서 소득세라고 하는데 이 소득세를 계산하는 시기 뭐다? 계산하는 시기? 우리 지난주에 배웠잖아요 순이감세율이었죠 순이감세율 이렇게 순소득에다가 이자와 감가상각을 뺀다 이 뺀다는 건 비용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공제된다, 차감된다. 이렇게 얘기했었어요. 순이감세율이었죠. 이 부채 서비스 세금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라고 하고 이건 영업 경비인데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 항목도 외웠어요. 개인 공부 소감은 영업 경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우리 지난주에 배웠던 거예요. 복습 안 해요? 우리 복습 1차는 꼭 해야 동차로 1년에 합격하는데 수월하다고 그렇게 당부 드렸는데, 이 공짜는 공실 및불량부채고 이건 기타 수입, 영업 외적인 수입을 얘기하죠. 이렇게. 일단 외워야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 후. 이렇게. 외운 걸 바탕으로 푸는 문제예요. 자, 푸는 건 사실 주어진 거에 대해서 그대로 대입만 하면 된다 그랬으니까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자 우리 개념서에 있는 29-3번 문제 풀어보고 19기출과 25의 기출 문제가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따져보죠 자 29-3번 문제를 보면 일단 이 문제가 나오면 암기했던 걸 적어놔야죠 그래서 소득 5개가 뭐가 있다 소득 5개 가, 유, 순, 전, 후 이렇게 적고 전체 흐름이 가, 공, 기, 유, 비 순 부채 서비스에 그 다음에 전세후다 빼주는 건데 기타 수입만 있으면 더한다 이랬죠 자 그럼 보죠 가능 총소득은 이론상 벌수 있는 총소득이라 그랬어요 이론상 벌수 있는 총소득을 보니까 자 임대료가 600만원 나왔는데 우린 공 6개 떼고 볼 거니까 몇 원이라고 나온 건공 6개를 다 떼고 볼 거예요 몇 원이라고 나와 있는 건공 6개 다 떼고 볼 거다 자 그러면 6원이고 얘가 40개가 있대요 40호가 있고 하나당 6원이니까 말이 없으면 기간은 연단이죠 1년에 6원이니까 이론상 벌수 있는 총 가능한 총소득은 240원인 거죠 자 그러면 가능 총소득은 이제 240원을 적을 거고 자 공실 기타 수입은 없어요 기타 수입은 없으니까 이건 버릴 거고 공실 및 불량 부채인데 불량 부채도 없고 공실액이 10%라는 건 얘의 가능 총소득의 10%가 공실액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240원의 10%가 얼마냐? 그럼 240원 곱하기 0.1 하겠죠 그럼 얼마? 24원, 그럼 얘를 빼주면 U가 된다 그럼 240원에서 24 빼면 216될 거고 이 B는 영업경비, 운영경비죠 임대사업하면서 들어가는 경비 비용이 16원이라고 나왔어요 운영비용을 영업경비라고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16원을 빼주면 순이 되겠네요 순은 200 이렇게 될 거고 자 예를 알아야 되는데 부채서비스라고 나오지 않았어요 다른 이름으로 나왔죠 뭐라고 나왔어요? 원리금이라고 나왔죠 이 원리금이 상환액은 갚아야 되는 돈이고 이건 중요한 건 아니고 원리금이 부채서비스를 얘기하니까 부채서비스액이 얼마다? 90원인 거죠 그럼 여기에 90원 이렇게 적어야 돼요. 물론 저기에 원리금 대신에 여기에다가 저당 지불액이라고 나오든지 간에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 나와도 부채서비스액을 의미하는 거예요. 이 단어를 알아야 돼요. 다시 한번 부채서비스액을 다른 말로 뭐라고 한다? 원리금 다른 말로 저당 지불액 다른 말로 월부금이라고 한다. 꼭 외워놔야 돼요. 자, 90원을 빼주면 얘가 110원이 될 거고 이 세금을 계산해야 되는데 이 세금은 순이감 세율이니까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한다 그랬죠. 순이감 세율 자 순소득이 200원이고 자 이자가 20원 감가상각이 10원 세율이 30%니까 20원 빼고 10원 빼고 0.3을 곱하겠네요. 그러면 얘가 170원에 0.3을 곱하니까 51원이 세금이죠 그러면 세금을 빼면 얘는 얼마? 59원 이렇게 되겠네요 110에서 50을 빼면 59원이니까 자, 그래서 틀린 건다 맞는데 소득세가 50원이 아니라 51원 이렇게 나와야죠 4번이 틀렸네요 자, 이 문제는 사실 이 암기가 돼 있으면 풀기가 어렵지 않다 그랬어요 시간을 줄이는 건 반복해서 연습을 많이 하면 시간이 줄어든다 그랬고 그래서 가유순전후, 가공기, 유비, 순부체, 전세후 이걸 외워야 되고 자이 문제가 이제 다른때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보죠 19에 나왔던 문제, 이때 나오고 끝나는 게 아니라 가장 기본적인 문제와 조금 최근에 나왔던 문제를 제가 소개시켜주려고 기출문제를 끄집어냈고 보죠 자, 새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세우가 얼마냐. 그러면 우리가 외웠던 걸로 한번 다시 적어보면 소득이 다섯 개가 있죠. 가유, 순전, 후가 있고 가공기, 유비, 순부채, 서비스의 전세, 후 이렇게 나와 있죠. 자, 다 빼주며 얘만 더해주면 될 건데 일단 보니까 순소득이 나왔어요. 순 운영 소득, 순 영업 소득을 얘기하는 거예요. 순 소득 나온 거죠. 그럼 얘가 이미 나왔죠. 140원이라고. 공 6개는 다 떼고 볼 거니까. 6개는 다 떼고 볼 거예요. 이렇게. 자, 그러니까 얘가 나왔으니까 위에 건, 세월을 구하는 거니까 사실 위에 건 필요가 없겠네요. 여기서부터 구해서 얘를 구하면 되잖아요. 그러니까 오히려 더 쉬운 거죠. 자, 그러면 순이 나왔고 부채 서비스액을 빼줘야 되는데 그러면 세전이 나오는데 부채 서비스액 얼마? 얼마라고 나왔어요? 얘가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 나온 거죠. 얘가 부채서비스액인지 알아야 돼요. 부채서비스액이라고 바로 안 나오고 원리금 나오든 저당지불액 나오든 연간용자 월부금이라고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90원인 거죠. 그럼 세전은 얼마? 50원. 세금 얘가 소득세죠. 맞아요? 재산세 쓰면 돼안 돼요. 안 돼요. 이건 재산세는 영업 경비에 들어가는 거고, 이건 필요가 없는 거고, 속이려고 낸 거고, 우리가 소득세를 구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순위감, 세율 해줘야죠. 여기에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빼고, 세율, 소득세율을 정해, 곱해줘야죠. 순소득은 얼마? 140. 이자는 70원. 감가상각은 10원. 세율은 30%니까 0.3이겠네요. 그러면 얘거 계산하면, 60이고 0.3이니까 18 이렇게 되겠네요 그러면 여길 얼마? 32 이렇게 되겠네요 그럼 세우는 얼마? 32 이렇게 이렇게 나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순을 줬으니까 순부터 구하면 되니까 오히려 더 빨리 구할 수 있겠죠 맞아요? 자 이런 문제다 역시 이 문제의 포인트도 역시 이 부채 서비스액이 다른 말로 표현됐을 때 이건 지 알아야 돼요 월부금이라고 나와 있는 것이 부채 서비스를 얘기한다. 이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고. 자, 25에 나왔던 문제 보죠. 25에. 자, 이렇게 가유순전 후 가공기 유비 순부채 전세우가 있을 때, 자, 얘도 세우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근데 보니까 또 4,800만 원이라고 나왔죠 그러면 4,800을 48이라고 굳이 쓸 필요 없이 우리 만 원만 떼고 돈은 만원 떼고 그냥 이렇게 4,800원, 800원, 200원, 200원, 240원 여기 만원 떼고 보면 되겠네요 다 그렇죠? 그렇잖아요? 굳이 6개 떼지 않고 만 원만 떼도 괜찮잖아요 만원 떼고 보죠 자 가능 총소득이 그냥 제시됐어요 4,800원이라고 이렇게 나왔고 자, 기타 수입을 보니까 기타 수입 없어요. 없고 자, 가능 총소득의 5%다라고 나왔네요. 5% 자, 공실액은 예의 5%다 이렇게 나왔어요. 자, 그러면 우리가 계산할 때는 4,800 곱하기 0.05 4,800원의 5%가 얼마냐 이렇게 계산해야죠. 그럼 4 8 0 0원에 0.0으로 얼마냐면 24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맞나요? 4800 곱하기 0.05 하면 240원 나오고 240원을 빼면 4800 하면 4560이 나왔을 거고 자 영업경비를 빼주고 보니까 여기에 보니까 영업경비가 240원이라고 나왔네요 여기에 240원을 빼주면 이렇게 내려오겠죠 240원을 빼면 4,320원 이렇게 되겠네요 4,320원 자, 부채 서비스를 빼줘야 돼요 이제 역시 얘가 또 중요해요 부채 서비스가 얼마? 얼마 빼줘야 돼요? 200이에요? 200은 지금 원금이라고 나왔잖아 부채 서비스의 원금이에요? 원리금이에요? 원리금이잖아요 그 원금과 이자를 더한 값을 써야죠 맞아요? 아니 얘가 원리금이잖아요 원리금이니까 원금과 이자를 뭐 해야 돼? 더해야죠 우리가 구한 건 원리금을 구해야 되고 자 그러니까 얘와 얘를 더하면 얼마예요? 천원이에요 천원 천원을 써야 된다는 게 이게 포인트예요 원금을 쓰면 안 되고 여기에 써 있는 부채 서비스 원리금이니까 원금과 이자가 따로 나오면 더한 값을 써야죠 원리금을 맞아요? 이거 우리 수업 중에 연습해 봤잖아요 천원 써야 돼요 천원 1,000원. 천 그러면 세제는 얼마냐면 3320원 되겠네요 그렇죠? 자, 세금을 구하려면 순이감 세율이니까 순에다가 이자 감가상각 빼고 세율을 곱한다 자, 순소득이 4,320이고 이자가 8배, 감가가 2배, 세율이, 세율이 0.2라고 나왔네요 20%라고 자, 그러면 3,320이니까 664 이렇게 나올 거고 3,320에서 664를 빼면 아마 2,6,5,6 이렇게 나올 거예요 2,6,5,6 자 이거 이제 계산기를 눌러야죠 더하기 빼기도 암산이 안 되니까 숫자가 좀 어렵게 나왔지만 사실 자이 문제의 포인트는 시간이 걸린다지 어려운 건 없어요 중요한 건 결국은 이 부채 서비스가 얼마를 쓸 거냐 이게 중요한데 얘는 원리금을 얘기하니까 원금 200을 쓰면 안 되고 원금과 이자 더한 값이 얘와 얘가 더한 원리금이 얘가 부채 서비스 에게요 그러니까 항상 이 문제를 낼때 출제자는 부채서비스액이 뭔지를 아느냐라고 항상 묻는 게 가장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그래서 원금과 이자가 따로 나오면 더한 값을 부채서비스액으로 써야 된다 그러니까 다시 얘기하면 원리금이 나오든 저당지불액 나오든 월부금 나오면 그대로 부채서비스액 쓰면 되는데 이게 안 나오고 원금과 이자가 따로 나오면 더한 값을 부채서비스액으로 써야 돼요 원리금이 더한 값이니까 알겠죠? 자 그래서 뭐 빼기 하는 거야. 계산기 눌러가지고 천천히 하면 되고, 소득세 계산하는 거 순위감 세율 하면 되니까. 그리고 오늘 풀어봤던 문제는 버리면 안 되고, 학계론 공부 시간 때마다 풀었던 거한 10문제씩 계속 풀어보는 연습하셔야 돼요. 이 기출문제 소개시켰던 건 무조건 1년 동안 계속 풀어볼 문제니까, 나중에 똑같은 문제가 나오면 그냥 아주 자연스럽게 자신감 가지고 딱 풀어낼 수 있을 정도로 반복해서 풀어야 될 문제들이에요. 자 부채서비스액은 여기에 원금과 이자 따로 나올 때는 더한 값을 쓰는 거다 이거 까먹지 마시고 답은 2656 이렇게 나올 거고 자 마지막 보죠 우리 담보대출 규제 자 우리가 이제 주택담보대출은 LTV와 DTI를 이용한다 그랬어요 마지막에 우리가 테마 34에서 자 우리 상가담보대출까지 하나 좀 소개시켜주려고 끄집어냈는데 잘한 짓인지 모르겠어요 <웃음> 자 보죠 자 주택담보대출에서는 자 LTV와 DTI를 이용한다 이럴 때 LTV는 뭐기준이라 그랬어요 가격 기준이죠 밸류가 그래서 LTV 곱하기 가격하면 대출액이 나오고 DTI는 이 아이가 뭐다? 소득 기준이었죠. 인컴, 밸류, 인컴 DTI 곱하기 소득 여기에다가 나누기 저당 상수를 하면 대출액이 구해진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두 개를 외워야 돼요. 그래서 둘 중에 얘 1번이고 2번이었을 때 어떤 금액이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다. 이건 뭐 계산 문제 중에 가장 쉬운 유형이라 그랬어요. 3초안 걸려서 문제 다 구할 수 있죠. LTV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LTV에다가 가격을 곱하면 되고 DTI를 이용해서 대출액을 구할 때는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그래서 각각 나온 대출액 두개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다. 이 얘기는 둘다 LTV와 DTI를 만족하는 수준에서라고 나왔으니까 문제에 그렇게 나올 거예요. 만약에 LTV로 3억까지 빌려줄 수 있다. 근데, DTI로 2억까지 빌려주겠다. 그러면, 둘다 만족하는 수준이라면, 둘다 만족하는 수준에서 최대 대출 가는 금액이 얼마냐. 그러면 2억까지인 거예요. 그러니까 둘 중에 어떤 거?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는 금액이 되는 거예요. 최대라고 해서 큰 금액을 쓰면 안 되고, 둘 중에 적은 금액이 최대 대출 가는 금액이다. 자 이걸 외워야죠. 식이 어떻게 유도됐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식을 외워야 돼요. 식은 어렵지 않으니까, LTV 곱하기 가격, 그럼 대출금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하면 대출금이에요 한번 해보죠 34-2번 한번 보죠 자 보니까 LTV가 50% 나왔고 DTI가 40% 나왔어요 그러면 LTV로 대출액을 구할 때는 LTV 곱하기 뭐? 가격이죠 가격이 얼마? 5억 원이라고 나왔네요. 그럼 이렇게 곱해야 돼요. 이렇게. 근데 퍼센트 원이 아니라 몇원 나와야 되니까 0.5 ltv 곱하기 5억 원은 500원이라고 할수 있겠네요. 곱하면 ltv로는 250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라고 얘기하는 거고. 자 dti로 보니까 dti가 40% 나왔어요. dti로 구할 때는 dti 곱하기 뭐 소득이죠. dti 곱하기 소득 이렇게 할 거예요. 자 그러면 0.4 곱하기 6천만 원이면 60이고, 06개 뗐을 때, 여기에 나누기 뭐, 저당 상수, 얼마? 0.1 이렇게 하면, 0.1 하면 240원까지 빌려준다라는 거죠. 자, 근데,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큰 거, 작은 거. 작은 거죠. 자, 그러면 240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는 얘기죠. 흥분하면 안 된다 그랬죠. 문제를 봤을 때, 최대 대출 가능 금액은 2억 4천만 원인데, 문제를 보니까, 이미 7천만 원을 대출받은 상태에서 추가로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러니까 2억 4천인데 7천만 원 이미 빌렸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건 얼마다? 1억 7천만 원 이렇게 계산해야죠 1억 7천만 원더 빌릴 수 있는 거 중요한 건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거 물어봤으니까 자 그러면 3 4다의 3번 한번 보죠 자 이건 상관인데 일단 기출문제 한번더한번 보죠 31회 기출문제 보죠 31회 기출문제 31회 기출문제 한번 보면 자 소득이 5천만 원이고 시장가치가 3억 원인 주택이 있다 자 역시 이 문제도 5천만 원을 이미 대출받고 있을 때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어요 추가 대출금이 얼마냐? 자, LTV는 50 나왔고 DTI가 40 나왔어요 자, 그러면 LTV로 대출을 구하는 건 LTV 곱하기 뭐? LTV 곱하기 가격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0.5 곱하기 3억 원이니까 300원 그러면 150원까지 LTV로 빌려줄 수 있고 DTI로 이용하는 건 DTI 곱하기 뭐? DTI 곱하기 소득이죠 자 이렇게 곱해야 되겠네요. 그럼 0.4, 5천만 원이면 50, 나누기 저당 상수 얼마? 0.1, 그러면 200원까지 빌려줄 수 있다라는 거죠. 어? 둘 중에 적은 금액이죠. 퇴즈,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은 얼마? 150원이죠. 1억 5천이죠. 1억 5천인데. 자근데 문제는 1억 5천을 구하는 게 아니라 여기서 5천을 대출 받고 있을 때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거래죠 여기에 1억 5천 찍은 사람 많았어요 사실 그러니까 항상 봐야 돼요 궁분하면안 되고 추가로 더 빌릴 수 있는 게 얼마냐 최대 1억 5천까지인데 5천 빌렸으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건 1억이죠 그래서 답은 1억 원 자, 꼭 풀어내야 되는 문제인데 하나 더 배워보죠 우리 수업 중에는 상가담보대출을 배우지 않았는데 상가담보대출도 한번 배워보죠 거의 끝났어요. 자, 상가담보대출일 때는 LTV와 부채감당률을 이용하는데 자, 부채감당률은 이게 학기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부채감당률이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부채감당률을 잠깐 소개시켜주면 부채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분의 서비스액분의 순소득 이렇게 쓰는 걸 부채감당률이라 그래요. 부채감당률은 부채, 부채 서비스액분의 순소득이에요. 자, 부채 서비스액을 뭐라고 한다? 다른 말로. 원리금, 저당 지불액, 월부금이죠. 원리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원리금분의 순소득 쓰는 걸 이걸 부채감당률이라 그래요. 학계론에서 가장 중요한 비율이에요. 한 번도 빠짐없이 매년 시험 문제에 나와요. 시험지에 부채감당률은 무조건 나와요. 부채 서비스 액분의 순소득 쓰는 거예요. 근데 이 시기에 어떻게 유도됐는지 모르더라도 이 유도 과정을 바탕으로 해서 여러분이 유도해가지고 시험장에서 문제 풀진 않아요. 이걸 외워야 돼요. 외워야 되니까 어렵지 않아요. 한번 보죠. LTV로 대출액 구하는 건 LTV 곱하기 가격이었죠. 그렇죠? 이건 뭐 어렵지 않고. 자, 그 부채감당률로 이용하는 건 뭐냐면 순소득에다가 다 나누면 돼요 무슨 얘기냐면 이미 앞에 우리가 DTI로 우리가 대출액을 구할 때 이런 게 있었어요 소득에다가 저당상수 나눴죠 그렇죠 소득에다가 나눴던 걸 다시 또 부채감당률 한번더 나눠주면 돼요 그러니까 식 어렵지 않죠 소득에다가 저당상수 나눠주고 부채감당률 나눠주면 이게 대출금이에요 액 그래서 둘 중에 역시 적은 금액이에요 이걸 머릿속에 1년 동안 깨고 있어야 돼요 LTV로 대출액 구할 때는 LTV 곱하기 가격 DTI로 대출액 구할 때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죠 그 다음 부채감당률을 구할 때는 소득에다가 저당상수 나누고 부채감당률 나누면 돼요 소득에다가 저당상수도 나누고 부채감당률도 나누고 나눈 거에다가 다시 또 부채감당률 한번더 나눠주면 되는 거예요 외워야 돼요 이게 1년 동안 머릿속에 남아 있어야 돼요 외웠어요? 아 그런가보다 한게 아니라 지금 외워야 돼요 어? 머릿속에 물론 일어나면 까먹겠지만 그래도 외우려고 노력을 해야 오랫동안 남아있으니까 다시 한번 LTV로 대출액 구하는 건 어떻게 한다? LTV 곱하기 가격 DTI로 대출액 구할 때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 근데 뒤에 보니까 소득 나누기 저당 상수가 나중에 또 이용돼요 부채 감당률로 이용할 때 대출액을 구할 때는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감당률 소득에다가 다 나눠주면 돼요 저당상수 나누고 부채감당률 나누면 이게 최대 대출을 가는 금액이 돼요 자, 그러니까 상가일 때 34-3번 문제인데 우리 수업 중에 이건 풀지 않았는데 한번 해보죠 어렵지 않은 거니까 자 문제 보니까 가격이 5억 원이고 순소득이 1억 원인 상가를 보유하고 있는데 여기 보니까 추가로 이렇게 나왔어요 더 받을 수 있는 대출금이 얼마냐 이게 나오면 주의해야죠 이미 빌린 돈이 있구나라는 걸 해석해야 돼요 쭉 봤더니 어, 기존에 상가의 대출금이 1억 원을 빌렸대요 그러니까 더 빌릴 수 있는 걸얼마나 이렇게 물어본 거죠 추가 나오면 어, 이미 빌린 돈이 있어서 더 빌릴 수 있는 거 얼마인지 물어보는 거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LTV와 부채감당률이 있는데 먼저 LTV로 대출액 구할 때는 LTV 곱하기 뭐다? 가격 이렇게 곱하겠네요 자 그러면 0.6 곱하기 5억 원이니까 500원 그러면 300원까지 LTV로 빌릴 수 있고 자 부채감당률을 이용할 때는 소득에다가 다 나눠주는 거예요 소득에다가 저당상수 나누고 부채감당률 나눠주는 거예요 자 보니까 소득이 얼마예요? 1억 원이죠 소득 이게 이 순이냐 순소득이냐 무슨 소득이냐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소득은 딱 하나 나올 거니까 자 얘를 바탕으로 쭉 내려왔을 때 1억 원에다가 100원에다가 다 나눈다 저당상수 얼마? 0.2 부채감당률 얼마? 2 이렇게 나왔어요 자, 저당상수 0.2 부채감당률 2라고 나왔죠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감당률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럼 얘가 얼마 나오냐면 250원 이렇게 나올 거예요. 계산기에다가 100 나누기 0.2 나누기 2 이렇게 하면. 자, 그러면 최대 대출 가는 금액은 얼마예요? 250원이죠. 2억 5천이죠. 여기에 또 흥분해서 2억 5천이 적으면 안 되고, 추가로 더 받을 수 있는 거라고 물어봤으니까, 기존에 1억 원이, 이걸 1억 원이 빌려져 있는 상태래요. 더 빌릴 수 있는 건 얼마? 1억 5천. 이렇게. 그러니까, 최대 대출 가는 금액을 구할 때는, 주택이든 상가든 어렵지 않아요 LTV 곱하기 가격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부채감당률은 소득에다가 다 나눠준다 저당상수 나누고 부채감당률 나눠준다 이세개씩은 머릿속에 1년 동안 두고 있어야 돼요 이 문제가 모의고사에서 두 달에 한번 꼴로 나올 거예요 여러분이 어디에서 뭐 메가랜드 걸 보든지 방문가 걸 보든지 에듀그릴 걸 보든지 간에 그러면 나올 때마다 보너스라 생각하고 맞을 수 있어야 돼요 18에 나왔던 문제 보죠 마지막 문제 자, 상업용 부동산의 대출 기준이 다음과 같다 이렇게 나왔어요 상가를 얘기하죠 상업용 부채 감당 비율 이렇게 나왔어요 부채 감당률 얘기하는 거죠 1.2 저당 상수 저당상수 0.1 그리고 보니까 대부비율 나왔는데 얘가 좀 어렵게 나왔어요 대부비율이 뭔지 봤더니 LTV라고 나온 거예요 대부비율이 LTV예요 그래서 LTV가 0.8 이렇게 나왔네요 자 가격은 15억원 순소득은 1.5억원 이렇게 나왔어요 1억 5천만원이죠 1.5억원은 자한 해보죠 자 LTV로 대출액 구할 때 LTV 곱하기 뭐? 가격이죠. 얘가 80%인데 이미 0.8이라고 나왔죠. 80%라고 나와야 되는데 0.8이라고 친절하게 나왔어요. 그러면 0.8 곱하기 15억 원이니까 06 되면 얼마? 1500 이렇게 되겠죠. 맞아요. 그러면 얘를 계산하면 1200 이렇게 나올 거예요. 1200원까지 빌릴 수 있다. 물론 06개 있으니까 12억까지일 거예요. 자, 그리고 자, 우리가 부채감당률 이용할 때는 소득에다가 다나눠준다 그랬어요 자 소득이 얼마인지 봤더니 1억 5천이죠 그럼 여기로부터 그러면 1억 5천만 원이니까 150이죠 나누기 저당상수 얼마? 0.1 나누기 부채감당률 얼마? 1.2 이렇게 나누면 얼마가 나오냐면 얼마가 나오냐면 150 나누기 0 .1. 1 나누기 1.2 이렇게 하면 1250이 나오네요 이렇게 나온대요 자 그러면 최대 대출금은 얼마예요? 큰거 적은 거? 적은 거 그러면 12억까지 빌릴 수 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추가 대출금이 아니고 최대 대출금이 얼마냐 이렇게 물어봤으니까 답은 얼마? 12억 이렇게 계산하면 되겠네요 자 이게 이제 가장 어렵게 나왔던 문제지만 사실 우리가 식만 머릿속에 두면 대출금, 최대 대출 가능금액 계산할 수 있어야 돼요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읊어봐요 LTV로 대출액 구하는 거 뭐다? LTV 곱하기 가격 DTI로 구하는 거 DTI 곱하기 소득 나누기 저당상수 부채감당률로 구하는 거 소득 다 나누는 거죠 나누기 저당상수 나누기 부채감당률 이렇게 하면 둘 중에 적은 금액이죠 부채감당률은 뭐분의 뭐다? 부채 감당률은 뭐분의 뭐? 부채 서비스 액분의 순소득. 이렇게 쓰는 거예요. 부채 서비스의 순소득. 가장 중요한 비율이니까, 이거 앞으로 1년 동안 가장 많이 나올 비율이에요. 부채 서비스 액분의 순소득.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외올 거냐면, 부채 감당률을 DCR이라고 하는데, 여기에 부채 서비스 액분의 순소득 쓰니까, 부부순 이렇게 부부는 순해야 된다. 이렇게 외우든지 나중에 이걸 그림상으로 한꺼번에다 여러 비율을 한꺼번에 보여 주는 식도 제가 어 설명을 해 주긴 하겠지만 어쨌든 머릿속에 독립적으로 떼어 놓을 때 부부순이다. 부채 부채 감당률은 부채 서비스액 분의 순소득 부부순 이렇게 부부순 해야 된다. 이렇게 외워도 괜찮아요. 부부순 아, 그래요 할수 있어 네, 할수 있고 수강후기 쓰지 마요 이런 댓글 같은 거 하지 말고 공부해 복습해 복습해야 돼요 오늘 공부했던 거 집에 가서 그냥 딱 사라지게 하지 말고 오늘 시어, 수업에 나와서 거의 3시간 아니 5시간 20분 동안 애썼잖아요 그렇죠 이게 머릿속에서 사라지고 이게 허투루 보내지 않으려면 오늘 집에 가서 식사하시고 좀 쉬었다가 오늘이 넘어가기 전에 같이 풀었던 문제를 한번 쭉 풀어보면서 공부했던 것 중에 내가 풀려지는 거 풀리지 않은 거 구분하고 풀려졌던 건 계속 반복해서 풀고 풀려지지 않은 거좀 고민했다가 다음에 배울 때더 열심히 해야 되겠다 이 정도 해석하거나 영상 다시 한번 틀어서 내 걸로 만들려고 노력하셔야 돼요 그러면 1년 동안 학교론이 정말로 재밌고 높은 점수로 유지되면서 즐겁게 공부할 수 있을 거니까 연습하세요 복습하시고 늦은 시간까지 고생 많이 하셨고 앞으로 이렇게 공부해 나가시면 분명히 좋은 결과 있을 거예요 고생하셨고 다음 주에 다시 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